우리 기초 실험에서, 실험에서 몇 가지는 실제로 여러분 이론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 실제 실험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 기초 실험에서 이 무게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무게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무게분석법에는 저울을 이용해서 을 수분 건조 전, 건조 후에 무게차를 이용합니다. 을 회분 회분량 구해서 무게로서 구합니다. 조지방 마찬가지 지방 추출해서 무게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중, 그 다음, 내 용량, 주로 통조림이라든지 모든 음식물이 어느 포장 재질에 담겨져 있는, 안에 담겨져 있는 양을, 내 용량을 구하는, 이런 것들은 무게를 이용을 하는 무게 분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부피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알카리 용액을 만들어서 그 정확한 농도를 구하는 펙타 구하는 실험 그리고 그 구해진 용액을 이용해서 산염기 적정을 통해서 산가 그죠? 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정량하는 방법이 부피분석입니다. 산가, 앞쪽에 얘기하는 과산화물가, 다 부피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생물 시험에는 일반세균, 그 다음에 대장균, 대장균군, 자, 이런 시험법을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추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게 분석에 우리가 수분 정량을 한다. 자, 크게 원리는 이겁니다. 수분을 건조로서 제거하고 냉각시켜가지고 무게를 측정하고 나서 한번 측정해서는 수분이 다 제거된지, 제거 안 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건조, 냉각시키고 무게를 측정을 해서 자, 이 무게 두번 측정한 이 측정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똑같은 값은 아니더라도 실험오차범위 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은 우리가 수분이 다 제거되었다고 라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자, 무게를 구하는데 정확히 무게를 구한다. 이런 용어가 식품 공전에 나올 거예요. 자, 이 정확히 무게를 구한다. 그다음에 정밀하게 무게를 구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무게를 구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와 같이 화학 저울을 사용을 합니다. 케미컬 밸런스 소수 넷째 자리 이상 되는 저울을 우리가 케미컬 밸런스라고 그래. 여기는 지금 소수 소수 다섯째 자리 기록을 했는데 넷째 자리 이상 되는 자이 저울을 이용을 해서 소수 넷째 자리 이상 되는 이 정밀도를 가진 저울로 서 무게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항량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영어로는 constant weight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무게 그러니까 일정한 무게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실험으로 구하냐 반복적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실험을 적어도 두번 이상은 해봐야 되잖아 반복적으로 구한 무게가 실험오차 이내일 때 이내일 때 값을 보여줄 때를 우리가 항량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항량이 되었다. 그럼 식품공전에서 항량이라는 그 실험오차 범위는 얼마이냐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0.1% 이내 0.1% 이내 만약에 만약에 소수 내치자리에 있다면은 0.5mg 이하가 되었을 때 항량으로 되었다고 본다. 이런 이런 조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료 양에 따라서도 또 실제로는 0.5mg이 값이 오차 값이 달라지잖아. 퍼센트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0.1% 이내에 들어올 때를 우리가 실험오차라고 간주한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다는 병을 이용하는데 맨손으로 막 만지고 이러지 마세요. 집게를 사용해서 사용한다. 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시료를 취해가지고 채취합니다. 시료 채취한데 만약에 그 시료가 고체 상태라든지 이러면은 막자 사발 이용을 해서 미세하게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야만 해야만 수분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산지를 이용해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아니면은 무게다는 병에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유산지에 넣어 가지고 시료다는 무게다는 병에 넣을 때 유산지에 달라붙어 있는 거 털어도 털리지 않는 시료가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면 실험오차 그러니까 마이너스오차가 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무게다는 병에 바로 시료를 담을 수만 있다면 입구가 어느 정도 좀 넓어야 되겠지 그렇죠? 바로 담으세요 꼭 유산지에 담아가지고 무게다는 병에 시료를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항상 실험을 할때 어떻게 하면 실험오차를 줄일 수가 있을까 이걸 잘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료를 건조를 합니다 건조하고 나서 냉각시키고 무게 측정하고 냉각을 시킬 때는 데시게이터에서 냉각을 시켜라. 그 데시게이터는 아래쪽에 흡섭제가 들어 있어가지고 데시게이터 안에는 수분이 제거된 그런 상태로서 준비된 데시게이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료건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이오븐 이용한다면 은 105도씨에서 건조하면 된다 그 다음 항량 확인은 두번 이상 했을 때 항량 확인 가능하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죠 자, 계산은 수분 퍼센트는 자, 시료량 분의 수분량수분량을 그러니까 시료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식을 갖다가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실험을 해서, 자, W0는 항량된 측량병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시료가 안 담겨지지, 아직 담, 담기 전입니다. 그럼 W1은 W0의 시료를 담았는 무게입니다. 아직 건조 전입니다. 그러면 W2는 건조 후에, 건조 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제거된 수분양은 이와 같이 W1-W2고요. 시료량은 W1에서 W0 빼면 은 시료량만 나옵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계산은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수분 퍼센터 자, A, B, C, 이렇게 했을 때, A는 건조 전에 시료 무게와 측량병 무게, B는 건조 후 항량된 시료와 측량병 무게, C는 측량병 무게.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줬다면, 여러분들은 수분을 어떻게 구할지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얘도 제가 뒀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 방법이 우리가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식품 공전의 내용입니다. 식품 공전의 방법이 상압 가열 건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기압이 일기압 상태잖아. 그치? 일기압에서 가열을 시켜서 수분을 제거하겠다. 가열 건조해서 수분을 제거를 하겠다. 자, 시험법 적용 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요, 시료에 따라서 적용, 그러니까 수분 제거 온도가 다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시험법은 식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서, 자, 가열 온도를 가! 98에서 100도 온도를 요구하는 온도가 있어요 이거는 동물성 식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은 98에서 100도씨를 온도로 설정해서 실험하라 나 100에서 103도 자당과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100에서 103도 그 다음에 다 105도 전후 그러니까 100도에서 110도 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식품 그 다음 110도 이상 온도로서도 실험을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유 경우에 신속하게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무조건 105도 해야 된다. 그렇게 딱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분석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는 꼭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원리는 알아야 그 다음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체 샘플입니다. 샘플을 물의 비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105도씨에서 상압상태 건조시켜 그 감소되는 양을 수분으로 한다. 자 수분양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열에 불안정한 성분과 휘발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낮은 결점이 있다. 그러나 측정 원리가 간단해서 여러 가지 식품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리는 105도시 전후 상압 상태에서 건조시켜서 그 제거되는, 감소되는 양을 수분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휘발 성분이 있다든지, 불안정한 성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열분해라든지 이런 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휴발성분이 있는 것은 실제로는 무게는 감소되었지만은 그게 수분은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실어 오차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은 쉽게 좀 사용이 가능하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장점이 가지고 있어서 자, 이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감압가열건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감압가열건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압가열건조법. 그 다음, 세 번째가 증류해내는 방법. 물을 증류해서, 그러니까 물이 증류되어 나온 양을 구한다. 이 얘기는 수분 양이 꽤 많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칼피셔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분 양을, 수분 양을 뭐로 하냐 하면은 이 피리딘 메탄올 존재하에서 물이 요도 아황산 가스와 아주 정량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용량 분석이에요 자 수분량이 얼마인지를 자, 이 반응을 이용을 해서 수분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미량 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이런 시약들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번거로워요. 자, 그래 칼피셔법이라는 자 적정하는 수분 량을 이렇게 적정 분석으로 칼피셔 시액으로 검체 수분을 정량하는 방법이 있다. 칼피셔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회분입니다. 회분인데, 조회분. 조, 그러면은, 그러니까 순수한 회분만이 아니고, 회분이 아닌 불순물도 들어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도가니에 시료를 담아가지고, 전기회화로 해서 회화시킵니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거될 수 있는 유기물질들은 다 타서 제거가 돼요. 제거되고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조회분이라고 합니다. 전기회화로 온도는 550도에서 한 600도씨를 이용을 합니다. 항량 작업 마찬가지 다 하고, 자, 여기는 회화로에서 550, 600도에서 이제 회화시키고 나서 바로 데시케이트에 넣어버리면 안되고 그냥 철밭도 이런 데서 어느정도 냉각을 시켜가지고 데시케이트에 넣어가지고 냉각을 시키고 무게를 구하, 구해야 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만약에 시료 종류에 따라가지고요 회화로의 바로 550도 600도 온도에 들어가서 불이 붙어버리면 불불그 회오리 바람을 해서 시료가 다 달아나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수분이 많은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타기 쉬운 시료 같으면 예비탄화라는 예비탄화를 식히고 나서 본탄화를 이와 같이 550도 600도씩 전기 회화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게 분석이다. 구하는 자, 이렇게 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료량 분의 회분량 곱하기 100 회분량을 시료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회분 무게 퍼센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회분. 그럼 회분은 시험법 적용 범위, 보세요.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전분, 밀가루, 수산물 등 식품에 적용한다. 그 다음 분석원리, 이거 꼭 관심 가지고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됩니다. 자, 원리가 좀 길죠? 인데, 자, 검체 시려를을 어디에? 도가니에 넣어야 됩니다. 유리 재질 쓰면 안 돼요. 550에서 600도씨 온도로 가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550에서 600도씨 온도에서 완전히 회화 처리하였을 때 회분의 양을 말한다. 자, 식품을 550, 600도씨로 가열하면은 유기물은 산화되고 분해되고 가스를 발생하고 타르 모양으로 되며 점차 탄화 탄화된다. 그런데 탄화된는 것은 더 계속 가열하면은 산화돼서 유기물질의 탄소는 CO2 이산화탄소로 방출되고 방출되지만은 만약에 인, 인을 포함한 인산이 많은 금체는 금체는요, 아주 강렬하면은 양용과 결합하지 않고 용융 상태로 된다. 그러니까 인산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어 오히려 회화 진행이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인산 성분이 많은 것도 그것은 나중에 이게 왜 조회분이냐? 회분 속에 인산염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일부 식품에서는 자 무기질의 염소 이온이 염소 이온이나 아니면 휘발성 무기물도 있어요. 휘발성 가열했을 때 휘발될 수 있는 무기물은 휘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달아나버릴 수도 있고요. 일부 양이온의 일부는 공존하는 음이온과 다시 말해서 저 위쪽에 인산기와도 결합해가지고 인산염이 아니면은 탄산염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 일부는 공존하는 음이온과 반응해서 자 인산염, 황이 있다면 황산염 등으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 기원의 탄산염으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를 조회분 크루드 에쉬라고 한다. 자이 원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실험 오차 일으킬 수 있는 거다 들어있어요. 왜 조회분이냐 이와 같이 인산염 어떤 양이온의 일부 인산염 뭐 황산염 아니면은 탄산염으로도 되어 있을 확률은 있는데 탄산은 CO2는 c CO2 o 2가스로제거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주로 인산이냐 황산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회분이라 얘기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없고 계산하는 것 마찬가지 자 시료분의 조회분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해서 회분양을 구하면 됩니다